안녕하세요 써니팬입니다. 세상은 넓고 호구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과거 구석기 시대의 호구들은 지금의 현재 인류보다 학습이 부족하여 획득한 노인물을 나눌 때 족장이 너 하나, 나 하나, 너도 하나, 나 하나, 그리고 너도 하나, 나 하나 이런 식으로 부조리한 구조에서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적이 많았을 겁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세뇌교육을 통한 부조리로 인해 그런갑다 하면서 불합리한 구조를 그냥 넘어가는 사례 또한 많이 있죠 무언가 한 부분을 간절히 원할 때그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이용하여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병으로 딜을 하듯 체내의 양기는 충분하고 애정이 결핍된 남자에게서 그 부분을 채워줄 듯 말듯하며 그냥 쿨하게 채워주지도 않고 일부러 살살 약을 올리듯이 다가가서 아휴 마시고 싶다 제발 한입만 이라고 할때 그럼 돈을 내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천만원 밖에 안합니다. 라는 식으로 주변 메콩강물을 보다가 그냥 팔아먹으며 살익을 취하는 베트남판 봉이 김선달이 있죠. 이 호구들은 그렇게 거금을 들이고 생수를 마시면서 스스로 호구짓을 했다는 것이 자기 역사상 너무나도 쪽팔린 흑역사가 될것 같기에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로 정신 승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호구들은 정말 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알지만 스스로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경우 이렇게 둘중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번 영상은 그 호구들에게 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리고 아직까지는 호구짓을 하진 않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누구라도 미래에 만약의 확률로 갈증이 발생하여 호구가 될수 있기에 그런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꼭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나 미의 기준은 비슷합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양이면 다홍치마라고 많은 남자들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결이 좋으며 S라인에 컵이 큰모유저장소썬 아무튼 이러한 아름다움을 가진 베트남의 미녀들은 베트남 남자에게도 많은 작업이 걸려옵니다. 베트남 남자라고 보는 눈이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한 남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베트남 봉이 김선달은 최대한 껍데기가 A급인 여성이 생수 들고 있는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서 퍼와가지고 갈증도가 96.847%에 달한 남성들에게 보여주면 그 남성들은 거래계약서도 그냥 쓱 훑어보고 사인을 한 다음에 계약금을 걸게 되죠 분명 그 여자들도 컴퓨터나 TV 등과 같은 그러한 전자제품을 한국인보다 덜 접하여 분명 시력도 평균적으로 더 좋을 텐데 왜 말도 안 통하고 나이 많은 아버지 뻘 혹은 할아버지 뻘과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목적은 하나, 바로 돈 때문입니다 똑같이 10억대 자산가인 남자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키 160에 대머리인 남자와 한 명은 키 180에 8등신 몸매에다가 송중기 뺨치는 외모라면 당연히 후자인 남자가 인기가 더 좋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신의 소원을 누군가가 말해준다면 마치 그 말이 진실처럼 들리고 마음속으로는 크나큰 위안이 되는데요 전자의 남자들은 자신들이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베트남 여자들은 나이 많은 남자를 더 선호한다 라고 하면 진짜로 믿게 되고 다른 누군가가 진실을 말해줘도 믿지를 않으려 합니다. 호구들은 설사 진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도 절대로 아니라고 우기기를 시전하죠. 큰 계약금을 걸고 가서 막상 만났는데 사진과 영상에 출연했던 모델과 전혀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 요즘 포토샵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이 인생 최고의 행복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대부분 남자들의 이상형인 처음 본 여자 그 여자와의 떡을 섭취하는 순간 얼마나 오랫동안 굶다가 떡을 먹어서 그런지 도파민 호르몬이 뇌에서 최대치로 분비되어 온몸과 마음의 전율을 느끼고 그 기억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동네방네 자랑을 시작합니다. 마치 북한 주민이 초코파이 하나 구했을 때 초코파이를 먹게 되었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듯 나 초코파이 먹는다 부럽지? 와 비슷하게 말이죠. 오리온 생산팀 직원들은 그것을 보고 차마 다른 말은 못하고 어? 어 그래 좋겠다 어 맛있겠네 라고 하고 별다른 말은 못합니다. 아무튼 그 여자를 만나서 성혼도 되고 아이폰도 사주고 왔으니까 메신저로 대화를 합니다. 별로 정확하지도 않은 번역기를 사용하여 혼자 할 말만 냅다 하고 여자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으니까 하트 이모티콘을 몇개 날려주면 그냥 좋아 죽죠. 밥먹었냐고 물어봐도 하트 보내고 있는데 그냥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고 우리는 이렇게 대화도 잘 통한다고 합니다. 초코파이를 자랑하듯이 계속해서 자랑하고 싶은 나머지 국결카페하고 커뮤니티 등 인터넷에 좋다고 또 연애소설을 또 쓰고 다닙니다. 그 여자는 남자가 주고 간 돈으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는데요. 근데 그 여자에게는 과거 다른 남자와 장갑도 안 끼고 떡을 먹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호적에 등록도 안된 아이가 이미 있었고 남친이 있다는 사실 또한 봉이 김선달에게 걸리게 되죠. 이 상황에서 김선달은 신랑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지만 아직 잔금이 남아있기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남친도 없고 과거 또한 정말 트집 잡을 거 없는 완전체인 여자라면 김선달은 서류를 가지고 협박을 하며 신랑에게 베트남은 이 뒷돈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이 뒷돈을 줘야 하는데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줘야 하니까 좀더 송금해 주시오. 라고 하며 돈을 더 달라고 하고 몇달 지나고 다시 구청 공무원은 쇼부를 보았지만 이번에는 시청 공무원이 문제니 어쩌니 하면서 또 뜯어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총리의 주석에 프리메이슨까지 그렇게 돈이 뜯기면서도 호구는 예비신부와 함께 떡을 먹으며 그 당시 분비되었던 도파민으로 인해 느꼈던 전율을 죽기 전에 꼭한번더 느껴보고 싶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해서 돈을 보내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입금되는 돈을 보며 봉이 김선달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계속 생겨나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카페 그리고 블로그 가지고 또 다른 호구를 찾아 산기습을 어슬렁거리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어슬렁거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소설을 쓴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재미있어서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